불빨간서충기입니다 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엔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, 오늘 올 연말 누구랑 함께하고 싶요 저는 당연히 우리 러블리들이었어요 러블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빨간서충기의 첫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투파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손이 찔러!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, 대전, 광주, 서울까지 다섯 개 도시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 네, 전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난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깐요. 정기 오브이 대신 모든 팬분들, 궁금하신 분들 모두모두 도 보내보세요. 네, 오세요. 저희 볼빨간 사춘기의 첫 번째 전국투어. 많이 많이!